자, 고기가 옳지, 구고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지금 이제 3월이 이제 눈앞에 왔는데,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어요 낮에는 영상기온으로 너무나 따뜻한 날씨거든요 지금 저희 스테이도 보면 이렇게 어 눈도 다 녹았고 파란 하늘에 야외에서 캠핑하면서 나들이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음 오랜만에 마당에서 바베큐를 해 먹어 보려고 합니다 스테이 옆쪽에 있는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보도록 할거예요 얼마만에 밖에서 구워먹는 삼겹살인지 그리들에서 맛있게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놀람> 질리 그리고 요새는 야채가 더 땡겨요 버섯도 올려주고 이렇게 네. 구워주고 자 고기가 어느정도 구워가면 볶음김치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자 이제 고분식 브리들 사합 삼겹살 김치 미나리 버섯까지 세팅이 됐습니다. 삼겹살에 미나리, 고추장 살짝해서 이번엔 버섯. 와 오늘도 다 먹어 가는데 먹어가는 이제 슬슬 을 청소할 때 걱정이죠 하지만 오늘은 걱정 없어요 바로 저기 여기 오늘 핫 아이템이 있거든요 마지막 한점 깨버렸다. 자, 어휴, 배부르네요. 삼겹살은 이제 이렇게 다 먹었어요. 항상 설거지가 문제죠. 근데 이제 그리들 특성상 이렇게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싱크대에서 닦으면 기름때도 이제 스에서얼수 있고 안 좋거든요. 요거는 클리너로 닦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렇게 백색 공간 캠핑용 그리드 클리너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써볼 텐데요.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먼저 요 니트릴 장갑을 손에 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캠핑용 백색 공간 그리드 클리너를 넣을 텐데 요 백색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알류 세제 제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성분 90%가 자연 유래 성분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이거든요. 전성분 90%의 천연 성분으로 가족과 환경을 생각한, 생각한 캠핑용 그리드 클리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쉽고 빠르게 기름때를 제거하거나 안전한 성분의 세정제가 필요하, 필요하거나 간편한 설거지가 필요하고 환경에 무해한 세정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딱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기술을 더한 백색공간만의 강력한 세정제예요 그래서 백색공간의 백색 공간의, 백색 공간의 그리드클리너는 프랑스 유명 마르세유의 전통 방식을 현대 기술과 융합하여 강력한 세정을 자랑하는데요 약을 풀신 으 다음에 끓그려는오염부의 15cm에서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골고루 분사를 해주시면 돼요. 어, 향기도 좋네요.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다른 설거지 거리를 이제 싹 이렇게 치워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기다리시면 물로 씻거나 티슈로 충분히 닦아주시면 되는데 어 저희는 이제 캠핑용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물로 씻지 않기 때문에 타월로 싹 닦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 입자를 뿌리실 때 어, 초미세분사 입자로 각종 오염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미세한 입자가 이렇게 세세하게 다 흡착이 돼서 오염물을 싹 응. 닦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백색공간에 니트릴 장갑 같은 경우에도 요. 니트를 장갑 같은 경우에도 음, 라텍스 알레르가 있는 분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천연 합성 고무 재질 재질이라 재질로 파우더가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착용감도 좋고 어, 엠보 처리로 미끄럼 방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딱 할게요. 싹 닦아 내리는 게 보이시죠? 보시면 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도 안 묻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바로 설거지 기름때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드를 정리하실 때 가장 빨리 이 백색 공간 그리드를 그리드 클리너를 이용해서 닦아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편하죠?